하나님 나라 24번째 강설입니다. 약속되는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아 31장 31절로 40절입니다. 예레미아 31장 31절. 일절로 4 0절 말씀은 새 언약의 예레미야새 언약으로 알려진 말씀이죠. 이전에 그 언약들이 있는데 그 언약들을 이스라엘이 파기하니까 주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내리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자이시고. 만유의 주제자 이시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에 따라서 역사를, 그 구원의 경류를 바꾸시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이제 하늘에서 정하신 일들을 이스라엘의 그 부피함 위에 크게 역사하셔서 가지 계속 진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체질을 알고 선택했다고 1편 103편, 14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체질을 알고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웃음> 주님의 그새 언약의 경류는 아 벼랑간 어느 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언약 속에 또 다윗 언약 속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보다 풍성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추레굽의 언약 속에서는 이제 십계명 돌판에 이제 가시적으로 외적으로 그것을 그, 어그 언약을 이루셨고. 그 언약의 증표들을 저들이 그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 그, 그들의 행보 가운데 구체적으로 누려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그 세상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토의 그 나라, 그리도 그새 언약으로 말미암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부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고 어, 섭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더 확실하고 확, 어, 그 분명한 대로 나갈 아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원형의 구, 구원의 사실들이 있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주시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하셔서 그 완성의 세계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라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주님의 그 지혜를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참 복된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외형적인 복이라도 그 부여함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웃음> 자기 멋대로 살다가 아, 몰락의 길로 돌아가는 당사자들은 참 아,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동안 보아서 알다시피 후기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회개 그리고 메시아로 말미암는 새로운 나라의 소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왕국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무시되어 가고.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자기 행복을 위한 그런 형식주의적인 종교로 전락해 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러한 후기 선자들의 메시지가 점점 더 강렬하게 나타났습니다. 후기 선자들의 말기에 가면 이런 현상이 더욱 극대화돼서 그때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줄어들고 피할 수 없는 심판과 아울러 남은 자들의 구원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와 거기에 순응해야 할 것이 외쳐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그 예레미야의 내용도 바로 그런 어,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들의 사역은 당대의 그 신정 하나님 나라의 설립과 관련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의 수호자와 감시자로서 쓰임 받는 일과 그리고 장차 올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 그림자적인 일로 대별되어 이루어졌습니다. 세 가지인 거죠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선자의 사역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소개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그 감시자, 수호자로서 사역을 한 것이고, 또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 삼직 중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이제. 그리토의 삼직과 관련된 일들을 얼마나 인식하고 선지자들이 행보했는지는 잘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고백한 내용과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고백한 내용과 그들이 한 일의 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특성상 저들이 아주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형적인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이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멀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선지자들의 사역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경륜과 관련을 이루어 개시사적으로나 또 하나님 나라 역사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3장, 3장 20절로 24절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인데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손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로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보세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리토의 선지사역을 고려해서 말하고 행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냥 단순히 앞일을 예고하고 당대의 일들을 비판하고 바로 세우는 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선지자들의 사역이 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관련돼서 어그 자신의 사역을 했고 그 역사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장차 그 경륜이 완성될 시기를 다 내다보면서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전 계시 안에 그 주어진 내용 속에서 그 선지자라든가 왕이라든가 제사장의 그 의미를 알고. 어 있으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면들이 왕적이고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인 면에서 면으로 투영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의 그 교회의 새 직분에서도 나타내 보여지지만 또 모든 성도들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그게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들 우리가 그 전에 다본 내용들인데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그출애기 19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적용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적이고 선자적이고 제사장적인 것은 이미 창조 때부터 첫 창조 때부터 주어져 있던 거고 그것을 이제 역사 가운데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 선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이스라엘의 제도 가운데 보여주시다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보여주셨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 재창조된 존재들이 이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자로서 어떻게 그 만물을 회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일에 쓰이는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은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는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 왕적이고 선지자적이고 제사장적인 사역인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그 직분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그 삼직에 특정적인 일을 감당할 직임자를 불러내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다 직분자예요 그 왕적이고 선자적이고 제사장 그냥 하나님의 이 지혜가 참 오묘하죠 그냥 하나님이 그 이게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세밀하고 완전합니다 그냥 시시로 뭐 상황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이제 언약에 이제 이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는 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지음을 받은 내용 속에 이이 왕적이고 손자적이고 제사장적인 게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연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웃음> 그그 그 언약 백성이 왕족이고 손자적이고,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데 언약 백성이 그것에 충실하지 않으면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저심판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고 다시 회복하시는 갱신의 내용을 말씀하셔요 그게 이제 새 언약의 그새 언약과 하나님의 창조물과 그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이 다 맞물려 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후기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 다 구, 구, 구약의 역사 안에서 특정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지만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어떤 나라가 참 하나님의 나라인가? 어떤 나라를 목표로 해서 나가야 되는가? 그걸 자신의 온 몸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그노잉더 타임에 보면 그김원순 목사님이 그 예레미야의 소명과 관련해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이제 그가 우리가 예레미야서 공부할 때도 이미 상고를 했었는데, 그가 어떻게 건설되고 파괴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그 역할을 다하는가? 예레미야한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 경륜과 맞물려서도 당대 역사를 하시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또 전체 경륜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다 상상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고 지식의 하나님 그냥 말로만 지혜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우리가 연구해서 다알수 있도록 아까 111편 10편 111편을 읽을 때도 나와 있지만 그걸 그걸 연구하고 자신이 할 역할 그 자신이 해야 될 사명 자신이 목표해야 될 일들 이런 것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기관이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그. 후기 선지자의 사역들 뿐만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사역이 하나님의 전체 경륜 안에서 어떤 그렇게 다양한 의미들을 함의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후반부에 일하면서 언약의 수호자이자 감시자로서 그리고 종말론적 선지자의 예표자로서 자기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전부터 기시되어 온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고 당대의 실정을 파악하면서 앞으로 일들을 내다 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확고한 인식 아래 자신의 일을 알고 그릇된 전통을 따르는 당대의 우상숭배의 헛됨과 그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계속됨을 대상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손지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뭐 멍해를 맺는 거라든가 가서 패띠를 갖다 저기 우란대 강가에다가 저기 저기 어 묻는 거라든가 또 저희 뭐야 땅을 그 고향 땅을 사는 거라든가 뭐 여러 선지적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매 순간 많은 위험과 위협 가운데 편할 날이 없이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 이, 이런 예레미야가 언제 부름을 받았는가 그는 자기가 아이 때 부름을 받았다고 이제 예레미야 1장 6절에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어린아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 표현은 다른 곳에서는 젊은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 보면 미루어 짐작하건대 선지자로서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미치지 못할 나이의 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겸손함과 아울러 예언자로서 평균적으로 볼때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직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그의 사역의 중대성이 너무도 큰 것이었고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 아주 어린 아이라고 볼수 없는 부분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강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나이는 20대 정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그 정도의 나이에서 불르심을 받았을 때는 요시아 통치 제13년이었습니다. 요시아가 이제 주전 640년에 통치를 시작하잖아요. 그 나이 8살 때 왕으로 세움을 입었었습니다. 요시아 왕, 8살 때 왕으로 세움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통치 13년이면 주전 627년 정도 되죠. 그러면 요시아 나이는 이제 21살, 21살 정도 됐을 때 그렇다면 그는 문하세 말기와 아몬 시대의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몬은 잠깐 통치를 했으니까요 문하세 말기와 아, 이제 아몬 시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 분명한 거죠 히스기야 왕이 개혁해 놓던 것들을 놓은 것을 다 뒤엎어 가지고 다시 우상 숭배 속에 이스라엘이 다 빠져 있을 때그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야외께서 찬양을 받으신다 그는 야외께서 내 던지신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부모가 굉장히 신앙을 가지고 시대적 안목을 가지고 시대를 내다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의 부모가 만약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식인 예레미야에게 어린 시절 동안 당시 그 배교의 악함을 지적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그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상실한 내용을 보면서 다윗과 같지 않고 성전에 충성하지 않고 선지자나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세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하는 세 가지 면을 생각했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을 다그 염두에 두고 이 유다 나라의 그 배교 행위의 악함을 지적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율법을 바르게 가르쳤을 것이며 이전에 사역한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나 그 외에 이제 다른 선지자들 가르침을 따라서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교육이 있었으니까 그 나이 약관의 나이 정도 됐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시아는, 예레미야는 요시아 13년 그때로부터 유다가 몰락하기까지 손자로서 예언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40년의 세월 동안 그 공식적인 예언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그가 바벨론 총독인 그달리아의 죽음 이후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한 애굽정복을 예고한 것과 또 당시 애굽에 거하는 유대인들의 우상 숭배를 비난한 것까지 생각을 하면 그의 사역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주전 580년까지 그 사역을 한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에,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 이제 예레미아가 사역하던 시기의 역사적인 정황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아가 이제 요시아 때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요시아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대기야 이런 때에 걸쳐서 다섯 왕의 시대를 걸쳐서 사역을 한 거죠. 요시아 때부터 어, 상황을 보도록 하면 <웃음> 예레미야가 소양, 소명을 받았을 때 남쪽 유다 요시아 왕이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웃음> 요시아 왕이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고, 20살에 개혁을 시작을 했으니까, 8살에서, 8살 더하면, 이제 16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주전 634년 정도 되잖아요. 아니다, 632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살의 개혁을 시작했으니까 628년 경에 이제 요시야가 전체적으로 나라를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627년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았으니까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한지 1, 2년 됐을 때 이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유다 나라가 본격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때 그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유다 나라 안에서 본격적인 개혁을 한 것은 26살 정도 됐을 때인데요 그 힐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부터 이니까 앞으로 이제 더 5, 6년이 더 지났어야 하는 그러면, 600, 어, 628년에서 5, 6년 지나면, 623년, 2년? 6, 623년, 2년. 그때 되는 거죠. <웃음> 그 요시아가, 그 나서서 본격적으로 유다 나라를 개혁하기 전에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때 유다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우상 숭배와 가난안 방식을 따르는 부패가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에 달아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당함을 보고도 그들은 더욱 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아서 1장에서 6장까지 나열한 것이 이때 상황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유를 조건으로 돌아오라고 외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이방 세력의 팽창에도 무감각하게 그들의 방식에 현혹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들이 남진 정책을 피는데, 이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의 막대기로 쓰시는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저들에게 징계를 이제 증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웃음> 저들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어떤 재앙이나 심판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유다 나라 중에 의인이 하나가 없다고 그런데 5장 12절에 보면 자기네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종교인들이 허다한데 그 중에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무능한 제사장들의 그일 그것을 좋게 여기는 백성들이 아주 활개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을 잠깐 보죠 음. 5장 1절을 제가 읽고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을 사하리라 12절에 그들이 여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와는 계신 것이 아닌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니 하나님은 형식으로 믿고 자기네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칼과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적인 저기 심판이잖아요. 그런 게 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 예레미아 5장 1절로 11절 말씀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아 선제가 이렇게 심각한 유다 상황을 보고, 아, 창자가 뒤틀리는 듯하고, 심장이 벌떡여서 견딜 수 없는 가운데 탄식을 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4장 19절로 21절에 예레미야의 그런 심, 심정이, 그, 저들의 상태에 대한 그 시, 상황이, 그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9절로, 예레미야 4장. 19절로 21절.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내 심령,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미로다. 폐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호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고. 그, 이제, 이스라엘의, 그, 남쪽 유다의 그 상황을 보고 그 나라의 멸망이 이제 북쪽에서부터 쏟아지는, 쏟아지는 그,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런 탄식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탄식을 나타내도 어, 저들은 전혀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웃음> 예레미아는 11장 1절로 8절에서 요시아의 개혁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지만 더 이상 요시아의 후반기 12년에 대한 내용을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요시아가 개혁자로서 일식 세상을 뜬 것에 대한 에도를 묘사하지만, 다른 내용을 더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왕이 623년? 22년? 그때부터 609년에 무기도 전투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13년? 그 어떤 오간의 요시아의 행적에 대해서는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요시아의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상황이 변함이 없다. 요시아가 개혁자로서 일, 그 일찍 세상에 뜬 것에 대해 애통을 했지만 뭐 그의 사역에 대해서 더 이상 추구, 추가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분명한 것은 아 백성들을 볼때 전반적으로 돌이키지 않았다. 그 열왕기상 12장, 아, 13장 2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그, 1절부터, 읽으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러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다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은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러분한테 이 요시아의 그 사역, 요시아가 날 것을 벌써 얘기한 거잖아요. 벌써. 얼마나 전입니까? 뭐 요시아가 와서 그런, 그, 개혁의 사역으로 그 산당 제사장들, 그, 그걸 패하고, 그 우상숭배를 다 없애기도 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변함이 없었다. 열1기야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아가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 사역을 했는가,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다윗과 같이 그렇게 행복한 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나라는 변하지 않았어요 <웃음> 자기 행복,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자태를 그 드러내야 하는데 계명에 순종해서 그거 하지 않고 자기 행복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쪽 유다도 그렇고, 저들이 망하게 된게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는 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꿈쩍 하지 않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사명, 저들의 존재의 이유고 존재의 목표인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지도자들이 외쳐도 그거는 알지만 생활 속에서는 내가 내 행복을 쫓아 살겠다 내 안위를 돈모하고 살겠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쪽 유다도 망 그래서 로암미, 내네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내네 백성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 저 창세기 12장 언약하시고 또 사무에라 7장에 솔로몬과 관련해서 다윗, 그 솔로몬 그 눈에 보이는 아들로 솔로몬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실제 아들은 그 예수 그리토잖아요. 그리고 뭐 아, 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아들도 눈에 보이는 아들은 이삭이었지만 갈라디아 서 3장 16절 말씀처럼 실제 아들은 예수 그리토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신신하시게 언약에 열심히 특심하셔서 그 일을 계속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의 상, 북쪽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남쪽 유다의 상황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새 언약의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그 실질적인 언약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 삼위 하나님 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지 인간이 보태가지고 더한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그 예레미야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슬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 아픔을 느꼈겠어요. 실제 여기 그뭐 췌장암 걸리면 그렇게 아프다네 췌장암이 그렇게 췌장 자리가 굉장히 그 견고하고 아주 튼튼한 자리인데 거기가 염증이 생겨서 아프게 되면 그거 견딜 수 없.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느낀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무런 감각이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해서 말이에요. 그냥 아무런 고난도 없이 미리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선언만 하고 나는 뭐내할일내 연구하지 뭐 이렇게 한게 아니에요. 그그 그, 그들의 그앞그 그 상황을 공감하고 주님의 심정을 품어서 그런 손지 사역을 한 거예요. 그그 그 실체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손지자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 아니에요. 응?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르니까 용서해 주라. 고그 그 창자 뭐옆구리 찔림을 당하고 창자가 터지고 그런 고통을 다 겪고 싶. 이건 사실 선지자들의 그 고통을 표현하는 것도 사실 다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그왕 왕으로서 그 사역을 할 때도 그 고난 중에 감당을 하잖아요. 그,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얼마나 선지자가 그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경륜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사역을 했고, 당대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저들이 잘 선화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애통을 했는가. 백성들은 꿈쩍하지 않았다. 요시아가 그렇게 그다윗과 같은 왕으로도 사역을 했지만 꿈쩍하지 않았다. 이게 목사가 나빠서 그 백성들이 성도로서, 구약교회 성도로서 잘, 저, 못산게 아니에요. 목사가 그렇게 훌륭해도 백성들은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을 수있어 목, 목사가 못게 성공이 뭐, 저기, 그, 사람이 많아지는 게 성공. 예, 김홍전 목사님 보면 우리가 잘알수 있죠 시대 상이 그렇다 나머지 여호와스하고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대기야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